안녕하세요 보험용품 박지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른이 보험 전문가 박지영 대표님 모시고요 20대만의 특권이라고 할수 있는 비갱신형 보험이 좋더라고 음. 알아봐서 음. 보험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설계안 음. 받아봤더니 여기 갱신형 담보가 들어있다 필요한 갱신형, 음. 불필요한 갱신형 담보를 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 담보들 있잖아요 암, 뇌, 심, 수술비, 후유장애 전체적인 그 표준에서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낫고 갱신형 담보를 굳이 넣어서 그걸 보험료를 좀 줄인다 맞지 않죠. 음. 왜냐면 보장받을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음. 이 갱신 주기도 많이 올 거고 얼마나 이게 손해율이 높아질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음. 실제적으로 내가 내는 총 보험료 예측이 안 돼요. 음. 네. 그래서 중요한 담보들을 갱신형으로 넣는다. 절대 그렇게 음.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음. 그런데 이 담보는 꼭 넣어서 내가 이득을볼 만한 담보인데 음. 모든 보험사가 갱신형이에요 음.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음. 그런 담보들이 표적항암 약물치료 음. 방사선 중에서도 항암 세계조절하고 음. 양성자하고 뭐 호르몬치료 음. 이런 부분들은 모든 보험사가 지금 현재 갱신형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이라는 담보는 음. 과거에 비갱신형이었거든요 어. 자기부담금도 지금 20만원으로 올라 갔다가 누수에 대한 손해를이 엄청 높아지니까 그렇죠. 누수 부분은 50만원 음. 그러면서 모든 보험사가 지금 3년마다 갱신하는 형태로 변경이 됐어요 아쉽지만 모든 보험사가 그래요 뭐 비갱신형이 있기는 하지만 음. 그걸 위해서 그 회사를 선택할 수도 없다 그거 음. 외에 버려진 게 너무 크죠 음.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하는 역할들이라든지 가를 봤을 때 저는 무조건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무조건 비갱신형으로만 기본 베이스를 마련할 수 없다 음. 보험사가 비갱신형을 판매하지 않는 담보들 음. 어, 담보들이 분명히 있다 네. 그 담보는 표적항암과 일상의 네, 책임 담보들 네. 거기에 또 이제 분리돼 있지만 실비까지 요 정도는 네. 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다 진단자금이라던가 음... 수술담보라던가 이런 게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다면 어른이 보험에서는 절대 적절하지 않다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갖고 계세요 진짜 많죠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음. 반드시 증권을 열어보셔서 네.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담보들 중에 갱신형이 있냐 네. 이거는 꼭 한번 점검해 보셨겠어요 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내용이 있어서 음. 뭐 체크를 했고요 제가 얼마 전 사례로 이거 들은 거는 친척분들 중에 고모 뭐 이모가 음. 삐삐 생명사에 있는데 야다 없어도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유지해야 돼 음. 여기에 막 실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깨면 안돼막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종신보험이니까 음, 음. 어, 이것 때문에 고민을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일단 내셨던 기간이 길고 내시는 보험료 자체가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요건 유지하고 난 새롭게 준비하실 수 있어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불필요한 담보 빼고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명사에서 말하는 소외감에 음. 대한 부분들인 건데 이 부분들은 일반 암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큰 비용을 지출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이 생식기암에 대한 부분들이 발병하게 되면 단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던 원이던 도움은 되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머지를 같이 남겨야 되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연계조건이라든지 최소 보험료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묶여서 남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하는 그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정확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원래의 생명사에서 기반이 돼서 나온 수술담보거든요. 음. 근데실제적으로 고객님들이 1에서 5종 수술비보단는 1에서 3종 수술비 뭐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데 가입 한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내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보장을 받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냐고 라 봤을 때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굳이 이 담보를 남겨가면서 다른 거를 준비하지 못한다 이건 아닌 거. 그런 부분들 소탐 대실할 수 있다. 그 저렴한 담보를 음. 위해서 큰열배 넘는 비용들을 내야 된다는 건 네. 소탐 대실 하는 격이 되니까 네. 그렇게 결론을 내어드리면 될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런 문의도 많아요. 20대 분들이 네. 주변 지인 분들 중에 네. 친구들이 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친구한테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이 상품 가입해도 되나요? 음. 이렇게 문의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미 한번지었어한번 친구 도와주려고 뭐 이런 거 했는데 네. 어, 저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종신이야 근데 친구는 그만둬서 없고 어. 그러니까 요런 <웃음> 안타까운 사례들이 네. 계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암보험이나 이런 걸 알아봤는데 생명사 암 상품을 많이 권유를 받으시나네 그렇죠 그래서 아 저는 생명사 상품에 대한 이 거부감이 있는데 음. 생명사 암 상품을 가입해도 하 될까요라는 음. 문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좀 주시면. 생명... 생명사와 손해보험사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음. 생명사 같은 경우는 사망을 기반으로 사망에 대한 목적을 두고 만약에 살아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상금률을 음. 높여서 목적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기반인 들 거고 어, 손해보험사는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발생하는 위험과 손해율에 대한 거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음. 그런 게 이제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생명사의 안보험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음. 꽤 괜찮아요 음. 네, 나쁘진 않다. 음. 그런데 이 암상품을 종신보험이라든지 사망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의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는다. 음. 네 정말 암상품만. 불필요한 거다 빼고 딱 암에 대한 보장만 제대로 들어있는 상품들은 너무 잘 선택하시는 음. 음. 그래서 20대 분들이 참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음. 마음이 약해요. 아무래도 어. 네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내가 믿었던 뭐 선배 내가 믿었던 동생. 음. 누군가가 이제 첫 취업을 본 사에 했다 라고 음. 하면 뭐 하나 도와주긴 해야겠는데 뭐 하나를 안 하면 안될것 같은 끝이 안날것 같은 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그런 상황들이 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보험은 음.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금융상품이거든요 맞아요. 어, 어떻게 네.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더 중요한데 음. 상처 받지 않으시려면 공부하셔야 되고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설계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도 들고 그런 분들은 어, 보험용수 추천해주세요 네, 매달 초에 저희가 음. 스터디하고 하니까 네. 언제든지 노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부분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성을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